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지상입니다 아, 자, 오늘은 여기 어깨 아래쪽,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팔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어깨 아래쪽, 이게 큰 근육이 있는, 이팔 바깥쪽이죠, 그죠? 어, 뭐, 근육을, 저도 이렇게, 뭐, 근육이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바깥쪽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큰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이제 좀 노동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어떤 여성분들이나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어.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아파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일종의 이것도 뭐 직업병이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하여튼, 어, 이쪽이 아프다라는 거는, 어,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힘이 이쪽에 작동이 많이 된 거야. 그죠? 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어, 어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힘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보면 이 근육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다, 모세혈관 덩어리다. 그러니까 힘이 계속 이쪽으로 작동이 되면 이쪽으로 계속 피가 들어오면서 이쪽 모세혈관이 점점 커져가면서 팽창이 되면서, 이제, 이제,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통증으로, 이제, 압박감으로, 열감, 압박감, 묵직하고, 딱딱하고, 담이 걸린 듯한 그런,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면서, 이제, 피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어, 데 자, 특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제, 팔 동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팔 동작을 좀 다양한 방향으로, 뭐, 팔굽혀 펴기도 한다든가, 뭐, 철봉을 한다든가, 어떤 노동을 하면서 이제 좀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특별히 또 여성분들은 이 팔을, 어깨를 골고루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위로 뭐, 뜨개질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컴퓨터를 한다 이러면 팔을 이렇게 자꾸 이제 들고 뭔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팔을 든 상태에서 반대쪽 팔 여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팔을 이렇게 든다라는 것은 어느 쪽 근육을 이면이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근육과 이목 근육 이렇게 해서 승모근과 이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계속 이쪽과 이쪽이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작동이 되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이 작동이 되니까 이쪽 혈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피가 머리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이게 정체되면서 이제 다음 형식으로 이렇게 목재해져 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쪽에 몰린 피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어, 제가 분산시켜준다든가,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또이 혈액순환 원리를 잘 이용, 이해를 하시면, 이거 풀어주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해요. 어, 막 간단하다기보다는 그, 그냥 효과가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 어 그래, 하 여기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작동이 된다, 이걸 먼저, 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느냐, 아,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 힘이 작동이, 여기에 이부분의 반대말은, 반대 부분은 어딘가 하면, 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겨드랑이 위쪽이나,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이, 여기 윗부분의 반대말이에요. 제가 아까, 철봉 얘기를 한다든가, 팔굽혀펴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동작이 여기 근육을 활용하는 반대 운동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물론 여기도 성모근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도 성모근이 아플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이거의 반대말은 어느 쪽일까요? 성모근의 반대말. 성모근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성모근이라고 하는 어깨 뒤쪽 이쪽 근육인데, 이게 반대말은 사실 이 앞쪽 근육이에 가슴. 이, 이거, <웃음>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 앞쪽 이쪽 근육, 혹은 목, 목 앞쪽 근육. 자, 이 성모근의 반대말이죠, 이거. 자, 여기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근육을 이제 좀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죠? 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데이 이 아래쪽 근육을 좀 사용하시거나 한다 혹은 이 앞쪽 근육을 좀 사용하는 것도 도움 되고 혹은 목의 앞쪽 목에 힘 주는 거 있죠 목의 앞쪽 근육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성모근이 있으면 이 뒤쪽 이 뒤쪽으로 피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쪽을 눌러준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치료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눌러줘야 될 때가 있고 흔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될 때가 있고 아주 강한 힘을 작동시켜야 될 때가 있고 하여튼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들이나 어떤 그뭐 도수 처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개념 자체를 좀 잡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눌러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눌렀다가 오히려 더 아파지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은 제가 항상 어 약간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동작이 사실은 이런 제이 거예요 제가 이 마땅히 어떤, 어떤 마땅히 어떤 그런 도구가 없어서 어. 잠깐만요. 자, 이걸, 아, 어떻게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 높은 책상이라고 좀생각하시죠 책상 여러분들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책상 의부분이라고생각을이는 팔을 이렇게 뻗어야 돼요 팔을 뻗어서 아, 이게 어설프게 뻗어막팔뻗어 가면 막 팔꿈치 이렇게 굽혀서 막 뻗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팔을 확실히 뻗어야 돼요 팔을 확실히 뻗어서 아 이게 자세가 참안 나오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책상 윗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아, 그럼 이렇게 좀 책상하고 이발 사이의 거리를 한 1m 정도 떨어져서 팔을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 한쪽 팔만 뻗지 말고 양쪽 팔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자,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가도록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허리를 누르면서. 허리를 누르면서 꾹 눌러보는 거예요자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방법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자, 만약에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많이 아프다 에? 오른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웃음> 자 이거 누를 때 어디를 눌러야 되나 하면 자, 이 부분을 누르세요 이 부분 근데 손가락 끝을 누르지 마시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도 눌러도 되는데 실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를 누를 때와 여기를 누를 때와 여기 가운데를 누를 때, 그죠? 잘 어. 보세요. 이렇게 꾹 누르는데, 만약 이쪽이 아프다면 이 반대쪽 손으로 여기를 잘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예요.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어?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은. 그러까 내가 손바닥을, 뭐, 여기도 사용해보고, 여기도 사용해보고, 여기도 사용해보라 그랬죠. 누를 때, 누르는 힘이 거기에 작동을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누르는데,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라는 거는 힘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손을, 이 아래쪽을 눌러보세요. 여기딴딴할 거예요. 여기 힘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야.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약간 약간 너무 세게 하죠 너무 세게 하고 또담 걸려 갖고 또, 또 당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다음이 왔네 하고 원망 원망하지 마시고 뭐든지 고지 고대로 이렇게 받아들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몸 상태라는 거야 다 달라요 그죠 어, 여러분 건강 상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은 여러분이요 기준은 저는 이제 치료 방향만 제시해 드리니까 기준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너무 빠르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너무 빠르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만져보면 말랑말랑하다는 라 거는 이쪽으로 피가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피가 가는 걸 조금 어, 줄여 줘야 되고 이쪽으로 피가 좀 오도록 조금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웃음> 저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겨드랑이 쪽 근육이 여기, 그 여기 갈비뼈 이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너무 약해지다가 나중에 보면 여기 대상포진이 와요. 대상포진은 이, 그, 그, 포진이 걸린 부분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돼서요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이 대상 포진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때 이걸, 아, 하여튼, 너무,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치료 원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막 여기가 엄청나게 아프신 분들은 막 빨리 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막 그런 큰 욕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보세요. 여기가 단단해지고 뭉쳤다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뭉친 건 아니에요. 뭔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계속 쌓이고 쌓이다 그게 통증이 점점 가중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치료 기간이 그 정도까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피를 좀 이동을 시켜주면 이쪽의 혈관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쪽은 혈관이 또 좁아들면서 또 피도 적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슬슬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여기가 통증이, 저도 이제 여기 통증이 아, 어, 아파 본 적은 있지만은, 아주 심할 정도로 막못 견딜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충 원리를 알고 이렇게 몇번 해보니까 그 통증이 얼른 또 가셔버리니까 괜찮았어요. 물론 지금도 여기는, 근데 원래 우리가 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설거지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컴퓨터를, 뭐 자판을 두드린다. 계속 여기를 사용하라, 그러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 회복할 수 있는, 어,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회복 운동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아픈 게 이제 없어지거나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치료 원리적인 측면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면서, 뭐, 그 통증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견디면서 참,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표준화 될 수치 도대체 뭐한달 하면 낫습니까? 뭐 일주일 하면 낫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절,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표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들이 이게 뭐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런 통증이 나한테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화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계획,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있어계산하라 계산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몇번 정도 이런 동작을 해주고, 하루에 몇번 정도, 어, 이, 어, 어느 정도 강도로 이렇게 해주고, 이걸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자기 체력, 체력을 기준으로 해야 돼. 자기 체력과 근력이나 몸상태를 기준으로 해야지, 제 말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근육통이 나타난다든가, 엉뚱한데 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든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러 여러분들이, 그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한 2주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일이 많기도 했고, 근데 좀,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버렸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일단 이 동영상과 관련돼. 아, 여러분들 이제 좀, 댓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니까, 러 음, 제가 이제 댓글을, 답변을 못 드린다 고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간혹 가다 이제 댓글에 답변을 안 해드리면 나중에 막 욕이 올라와. 이제 제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안 좋아져 버렸어요. 어떤 <웃음>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치질도 막 튀어 나오고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장사는 없어요. 제가 제가 또 경험을 했는데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막 저를 막 짓누르는데 못 견뎌요. 아무것도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조금 한 제가 한 2주, 거의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는 했고, 아 물론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누군 그 동영상을 통해서나 뭐 병원을 통해서나 어떤 도움을 받을 때는. 항상 여러분의 몸 상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치할지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또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 부분인가. 이런 것도 좀 판단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대다수의 분들이 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고, 혹은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거다 그냥 또, 또 욕심을 내서 확 적용해서 막 어떤 몸살 요고이 하면, 누군가를 막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병원 때문에, 그 의사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 그게 좀제제제 제, 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일단 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제가 댓글은 아직 한번못 따라 드린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가 올라오니까 댓글못 따라 드렸다고 저기 그냥 저도 이제 그걸 좀 감안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분에 부 대해서는 아무 막좀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알면서도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요 일단은, 아유, 죄송합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해서, 어, 이제,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눌러주잖아요, 그죠? 어, 눌러주는데, 그니까, 한번 눌러줄 때, 그냥 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다섯 번 정도는 눌러줘도 무리가 없겠죠, 그죠? 자 가볍게 다섯 번 정도 눌러주고 이렇게 또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죠? 여기 문제 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 들어가면 왜그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또 나타나고 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치려고 여기 힘을 주다 보면, 그러 물론 물론 막안 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또 계속 힘을 가하다 보면 이게 또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여기가 문직해질 수도 있고 다음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어떤 치료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지. 그걸 꼭이이래됐을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 물어보면 제가 그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참 답답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여튼 뭐네번 다섯 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그러니까 한번 다섯 번 눌렀다고 해서 여기가 아픔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응? 다섯 번 누르고 아침에 한번 다섯 번눌렀 누르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점심때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죠? 오후에도 한 다섯 번 정도 눌러주고, 에? 저녁에도 한 다섯 번 정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이튿날도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한자요 방법만 또또 요서 딱 동영상 끊고 이제 또 넘어가시는 분들 계셔. 동영상 좀 끝까지 지그시 좀 보고, 아이 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해결 안 하면.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아프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특징이 못 견디는 거야. 막, 제대로 알기보다는 막, 그냥 꼭 방법만 가르쳐달라. 막,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자, 이제 이 방법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이, 이 방법,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라는 거는, 측면 여기가 아프다라는 거는, 여기에 반대말은 물론 여기지만 여기에 한5 0의 반대말은 앞쪽이 될수 있고 뒤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피를 앞쪽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고 뒤쪽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고 이 아래쪽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내는 게좀 좋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예, 동영상 끝나는 지점에 그 연계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일어나는데, 제목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에요. 견갑골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 스퀘어, 그죠? 어, 50견 등통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깨 질환의 다양한 형태의 통증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니까, 일단 그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운동을 어깨 운동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어깨 운동에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모두가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어깨 안 아픈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그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깨 운동에 관심을 좀 갖고 팔 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불필요한 통증 그것 때문에 병원에 쫓아갈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어느 근육을 발달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걸좀 계산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아까 저거 눌러볼 때 여기를 반대손으로 눌러보라고 그잖아요 그죠? 자, 요게 어떤 검정, 검정 방법이 아니 테스트 방법이야. 테스트 방법인데,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팔굽혀펴기를 해서 이렇게 꾹 눌러보면, 여기가, 이것도 똑같이 단단해져요. 자, 팔굽혀펴기로 이, 여기 단단한 걸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 왠가면, 여기 딱 눌렀을 때, 여기가 단단해진다라는 거구나. 예? 근데,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약간의 있는데, 팔꿈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떤, 자,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오는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데, 계단이 있죠. 계단에 보면, 이제, 계단 핸드레일이 있어요. 손잡이 부분에. 에? 자, 예를 들어서, 이, 턱,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바닥 이쪽이나, 이 가운데 쪽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눌러, 그니까 몸을 앞쪽으로 한다면서 이쪽, 이 앞쪽 근육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만져보면, 이쪽 근육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그랬잖아요 이쪽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이쪽에 완전히 말랑하진 않은데 약간 그러니까 좀덜 딱딱해, 좀덜 딱딱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할수 있는 동작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손바닥을 누르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에? 혹은 주먹을 쥐고, 그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방금 주먹을 쥐고 이렇게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지. 아까 내가 손바닥을 쥐고 해보라 그랬는데 어. 그 여드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주먹을 쥐고 주먹을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여기는 간단하고. 그 말은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는 피는 줄어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 가운데, 아, 일상 생활 가운데 이걸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상. 아, 나는, 아, 요번에 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목표가 생겼으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느 정도 강도, 몇번 정도 해줄 것인가. 횟수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내가 아까 다섯 번 했다고 또 다섯 번 했는데 아팠네.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꼭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잘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네. 또한 가지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어요 여러분들, 이게 손가락 끝에, 네? 아, 뭐,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이렇게 잡고 이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이 있는데 문지방 이렇게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당기고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당기고 만져보면 진짜 말랑말랑해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손가락 힘으로 그럼 여기가 말랑말랑해지죠 그죠 여기 말랑해지는데 당길 때 근육이 어느 쪽이 딱딱해지는지 체크를 해야 돼. 요 그러니까 이 당기다 보면 이쪽 근육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여기는 풀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언제 풀린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한 3일 뒤에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한달 혹은 두달 뒤에 써야 이제 어느정도 통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다의분들은 어느정도 통증을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가요 아프면서도 그냥 대다수의 분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근육통이다, 이런데 아프면, 일단, 일단 참아. 1년도 참고, 2년도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낀다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러 가. 혹은 뭐 부왕을 뜬다든가, 사회를 하러 쫓아다니고, 자기가 그걸 고치려는 생각은안 하고, 자꾸 뭔가, 누군가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고쳐내는 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침을 맞으면 그때뿐이야. 하루나 이틀 효과에 끝나버려요. 뭐, 근육이완제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약을 먹고 약 효과가 있을 때는 뭔가 이완이 되면서 풀리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쪽으로 계속 그, 그 행, 그 습관을 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 운동 원리를 이해하고, 혈액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가스 이동 원리를 이해하면, 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지만, 진짜 상당히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게 누워 있을 때도 적용을 할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누워 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자, 하, 보세요. 하, 어떻게 보면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이 방법은, 누워있을 때는 별로 효과 안 좋은 것같요 아,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물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병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그시 들었다가, 이까지 내려오면 안되고 이까지 내려와 버리면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 잡고 물병을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만져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고기 부분이 말랑말랑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웃음> 그, 여러분 앉아 있잖아 자, 앉아 있어요 예. 그, 보세요 이렇게 들면 여기가 아프다고 되잖아요 여러분 신체를 잘 활용하면 그 통증을 없앨 수가 있어요 손바닥 보세요 손바닥을 여기 만약 여기가 아프다면 여기를 딱 대고 이걸 안쪽으로 그 이쪽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보는 거야. 이렇게 다리로는 버티고 지그시 눌러보면서 이게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지.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죠. 대신이 안쪽은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던 피가 이 안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풀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 싸움이야. 시간 문제인데 여러분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똑같아요. 이 손바닥을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그시 좀 눌러보고 또 어? 이렇게 뭐 이거 뭐도 닦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이 안쪽 근육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말랑해지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벽을 잡고 이렇게 아까 벽 잡고 이렇게 눌러본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죠? 근데 하여튼 여기에 뭉쳤다 라는 거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거든 여기에 뭉쳤다 라는 거는 물론 이이 이 동작을 많이 해서 여기 뭉쳤는데 무조건 이 동작을 많이 했다고 여기 뭉쳤다기 보다는 물론 이쪽으로 피가 많이 왔어요 첫 번째 요인은 이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뭉친 거예요 문제는 그두 번째 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이 동작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 어깨 쪽으로 해서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갔다 는 거야. 여기서 피는 계속 오는데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여기가 안 뭉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리 운동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뭐 누르기도 안 해주고 흔들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목운동 머리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헬스장에 가도 머리 흔들 머리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그냥 가슴 운동, 등근육 운동, 팔근육 운동하는데 나중에 보면 목에 막 문제가 나타나요 머리에 피가 안 올라 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머리에 피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설명 다 하자면 참 골치 아파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상하고 이제 그게 안 맞다 싶으면 또확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적용된다 싶으면 그걸 그냥 뭐 감사까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저도 힘이 좀 나고 그냥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흔들어 주시고 그죠. 어, 머리를 자꾸 흔들어 주시고 자, 뒷목이 아프면 뒷목이 결리면 뒤통수를 좀 눌러줘야 된다 그죠.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 아시죠? 이제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 그것도 양쪽이 똑같이 아플 때, 뒷목, 그 뒷목이 딱 정, 이게 전체적으로 아플 때는 똑바로 누르면 되고, 예, 아, 여러분들, 네. 그냥 오른쪽 목이 아플 때는, 오른쪽 목이 아플 때는, 오른쪽 직각 위에, 머리, 그러니까, 오른쪽 뒤쪽을 이렇게 눌러야 되고, 하여튼, 그런, 그 정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뒷목이 아프니,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 어떤 사람은 왼쪽 어깨가 아프니, 근데 그런 걸계산을 해서 이 각도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눌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아픈 쪽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목이 아플 때는 그런데 무조건 목이 아프다고 무조건 머리를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아프냐 혹은 운동을 안 해서 아프냐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동사을 올려드릴 때는 아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목 운동을 안 했다 혹은 자바라 운동이나 팔 흔들기나 어떤 이런 걸 너무 안 하면서 이런 아픔이 왔을 거다란 계산하에 그 치료법 동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서 거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약간 상황이 다른 거야.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서 거기 왔느냐를 찾아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와요. 이제 뭐 부모님이 일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팠어 이제 눌렀는데 안낫는다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디를 눌렀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한 개씩 풀어가, 그죠? 그죠? 예. 그니까, 러목 운동도 좀 해주고, 그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약간 뒤쪽이 결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뒤통수를 또 살살 눌러주고, 네? 만약에 오른쪽이 열린다 그러면, 오른쪽 뒤통수를 살살 눌러주면, 피가 또더잘 빠져나가요.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예? 네? 오른쪽 뒤통수니까 그러니까 뭐, 뒤통수 누른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손바닥으로 뒤통수 딱 누르고, 딱 누르는 거야 혹은 벽에다 대고 눌러도 되고 누르고 난 다음에는 또 풀어줘야지 또 풀어주는 건 잊어먹고 그냥 누르기만 신나게 누르면 또또 또 여기 목에 또 담이 와서 또 당신 때문에 담이 왔네 하고 막 이래될 뻔해 먹고 똑을 잡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눌러주고 나면 꼭 흔들어서 풀어줘라 또 머리 쪽은 항상 눌러주면 헤드뱅잉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느 쪽에 탁 멈춰서 다음이 오지, 오는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고 이제 자꾸 이제 단순한 방법 몇 가지 찾아서 탁 해보고 안 되면 막, <웃음> 그, 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야,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다 계산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 한개한 한 개가 막 너무너무 뭐 길어지는 거예요. 아,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조금은, 조금은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 동영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동영상 듣고 나시면 이제 동영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아 요거 하면 요거 낫겠구나 이런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서 팔 전체 운동을 골고루여러분들팔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 계속 여기가 아픈데 팔 운동을 자꾸 자바라 운동이나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아파져흔 왜? 을 만들수록 여기가 더 아파지는거지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이라고 꼭이거만 있는거 아니거든 물병들도 있고 자바라 운동이라고 꼭이거만 있는거 아니거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제가 왜왜 왜, 왜 골고루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골고루 사용하라고. 그죠? 이렇게도 있죠. 혹은 이렇게도 있죠. 어깨를 골고루 사용해야 어느 한쪽 근육이 안 뭉친다는 뜻이에요. 자발화 운동 효과도 있고. 그 심지어 손가락에 끼워서. 그 새끼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음. 여기가 조금 덜 아파요. 네? 그 엄지손가락 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골고루 새끼손가락에 끼고 새끼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 근육이 말랑말랑한 근데 이 동작은 이제 여성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동작이고 하여튼,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근육이 단단해지느냐? 말랑해지는 게 치료고, 단단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어. 하... 하여 의외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냥 언젠가 한번 올려드려야겠다 옛날부터 올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한데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한한 뭐 한, 한 이틀 했다고 치료된다 이렇 생각하시면 계산을 잘못하신 거야 제가 보니까 요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아 물론 뭐한 이틀만 해도 통증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그 다음부터 안해또 그럼 또한한 한, 한 일주일 뒤에 또 아파지면 에이 효과 없네 이러버려요 그게 이게 계산을 잘못하면서 나타나는 참 엉뚱한 결과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통증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약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3일을 처방해주면 3일을 계속 끝까지 그 약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한 이틀 먹다가 좀 좋아지면, 안 먹어버려. 약 먹기 싫다고, 그냥. 아, 몸 좋아졌으니까. 그러다한 3일 지나서 또 나타나면, 또 병원 가. 그, 그, 좋은 행동, 행동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러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이, 어느, 어느, 꺾이는 지점이, 곡선에도, 이렇게 뭐, 그래프에도,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내려오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내려오더라도 바로 멈추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의하향 곡선을 이제 탄력이 붙을 때까지, 붙을 때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동,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아, 이제는 이제 잡혔다. 이제는 잡혔다. 이런 시기가 올 때는 보통 한 2주에서 길게는 한두달 정도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그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여러분 데이터예요. 아 여기 아플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풀리더라. 여러분들 그 개인 데이터예요. 개인 데이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이렇 해주시고 혹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막 댓글을 올려서 빨리 이제 댓글을 올리면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와저 사람이 내내 내 댓글을 보고.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1대 1의 관계가 아니고 2만 7천 대 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으로 바라봐 버리면 여러분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아 버려요 댓글을 올린다고 해서 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답을 달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냥 감사하는 거 글이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아뭐 감사 표현했는데 어떻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다가 댓글 달아주는 거 한두 개 이렇게 달아주고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꺼버려요 왠가 그거 다 달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질문도 너무 장황해요 빈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예, 여러분이라면 그거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빈혈인데 어떻게 치료해요? 아 물론 뭐 설명을 할수 있어요 이제 뭐 어? A4지 노트 한한 한 3장 4장 분량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댓글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하여튼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여기 아프신 분들 그죠? 아, 여기 아프신 분들 이렇게 좀 하시고 세미나 있잖아요 그죠? 세미나 활용하세요 저는요 그니까 러아 뭐 동영상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올려드리고, 저는 일요일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요일은 거의 제가 초주금 되는 날이야. 세미나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요일은 그냥 제, 제 생활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한테 다 내어드려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댓글 잃어버리면 전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안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세미나를 활용하세요. 세미나를 활용하시고. 아니면 제가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 혈액순환 원리를 깨달으세요. 깨달으면 저, 여러분들도 저만큼 이해도가 높아지면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요 누구한테 이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혼자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이이 이 통증을 어떻게 풀면 되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누군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알게 됐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어디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 아픈 것 때문에 죽지는 않구나. 목좀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진짜 큰 병은 영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경화나 이게 서서히 사람들 죽여가는 거 그래. 사실은 그런 동그 동영상을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손가락 좀저리다가 죽는 것도 아니야. 근데 손가락 절인 것도 푸는 방법도 있고 응? 목 디스크 푸는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여러분들도 스스로 연구하시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 올려서 이런 얘기 절대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다짐을 하고도 또 얘기가 이렇게 풀려 버렸어요 하여튼 동영상 자주 못올려드렸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내가 뭐 치료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았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막 치질이 튀어나와고 제가 치질 치료법도 올려놨거든그 치질 치료법 보고 치질 치료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치질이 나왔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뭔 짓을 해도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동영상 찍을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니까 이제 운동이 통하더라고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낼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가 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어? 어떤 동작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왜 스트레스는 일순간에 우리 몸에 있는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찌그러뜨리는 효과예요. 수축시키는 13만 킬로미터가 0.0001mm만 수축돼도 몸에 이상 현상이 벌어져 요 그렇지 않겠어요? 1미터가 1 m 터가 0.001 1, 1mm가 수축되면 별 충격이 없어. 근데 13만km가 일순간에 찌그러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이 이상해져 버려요. 치질이 밀려버리고, 종양이 커지고, 암덩어리가 커지고, 염증이 커지고,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늘 알고 있으면서 저도 그 스트레스를 당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치료 동작으로 막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만 바라보셔도 안 돼요.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저도 그냥 모든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떤 분이 뭐 내려놓은 책을 쓰신 분도 계시던데 기대를 많아요. 어떤 도아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혹은 그냥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이게 사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저도 아마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 말뜻을 이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이게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마음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니까, 저, 저도 자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서로 막, 이렇게, 힘을, 힘을, 서로 힘이 돼야죠. 그죠? 제가, 저, 후원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임광욱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숙님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김애란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수님김명수님 감사합니다. 어, 길영아님, 길영아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한현선님, 한현선님, 한현선님. 어, 한현선님. 지난달에도 후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현선님 감사합니다. 윤성은님 감사합니다. 장샨님 장샨 중국이런것 같은데 장샨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문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선 님 세미나 오셨던 분인데 또 매달 이렇게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종 님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판님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 아, 제가 이제 후원자 명단을 자꾸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 앞에 제가 투명하고 싶었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명하고 싶었어요 이건 물론 뭐보이뭐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이 정성껏 저와 함께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 라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웃음> 그 날에는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힘이 입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막 비스로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2주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더니, 후원자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기 아픈 거, 요것만 해결하지 마시고, 어깨 전체로, 그죠? 심지어 목도, 어? 목운들기도 하시고, 목, 목 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예. 그 사실 이제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니까, 잘 못, 못 찾는 게있데목 운동을, 누워서 목 운동하는 방법 되게 좋아요. 어, 오른쪽도 누르고, 왼쪽도 누르고.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픈 쪽을 좀더 누르고, 흔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하여튼 뭐, 디스크도 나중에, 뭐목 디스크도 한번 동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올려야 될 동영상 너무 많은데, <웃음> 아, 제가 좀, 부실했어 제가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